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킬티 v 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별거 아닌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별거 아닌 방송을 보면서 별거 아닌 걸로 전화를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플로 이제 설명을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어플을 또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하게 또 전화를 주시고 또 재개발 거는 재개발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직접 좀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부동산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상받는 부분이라든지 법적 다툼이 아닌 이상은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상담까지도 해준다 해서 친구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놨는데 의또뭐 그쪽으로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저쪽으로도 사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부동산 동향으로 재개발이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다 대강 보시면 되는 건데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후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내 집을 팔려는데 과연 시세가 어찌 되느냐? 뭐 재개발 때문에 지금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불렀는데 너무 많이 불렀나요? 안 찾아옵니다. 기타 등등 다양한 전화들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화 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사무실에 오되 그냥 오지 마시고 아까서 한박라도 사들고 오세요 네. 전화 한 통화로 해서 이것저것 묻고 저도 또 답변 을 안해주기에는 또 약간 뭐 미안한 감도 있고 뭐 그래서 막 찾아보고 또 그러다가 또 깜빡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습니다 전화 주시고 사무실 아까서 한 박스 사들고 오시고 제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거기서 바로 답변을 못해 드리면 박박스를 제가 받았으니까 찾아서라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이 좋은 세상을 또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뭐든지 자료가 다 나옵니다. 실제 들어가서 내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내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럼 내 집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자료들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보면 다 나와요. 실7거래만딱 네. 쳐도 국토해양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얘 예, 들어가서 실제 뭐 거래되는 게내 주변에 600, 700이다, 800이다. 근데 재개발은 얼마 받아야 되는가? 그거는 똑똑하면 좀더 받을 수 있고, 덜 똑똑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자료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아파트나 주택이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이 잘돼있고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뉴스에서도 믿을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못 믿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확인할 정도로 얼마든지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식만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런 확인조차도 하기 싫다 아 그래서 전화를 하신다 오세요 이제 오셔서 실제 뭐 상담을 하시고, 뭐 전화 상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시간은 저녁 6시 이후로 오시는 걸로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낮에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상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보상가가 2 3 0 0인데내 집을 뭐한반 정도에는 뭐, 사줄 수 없느냐.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막상 보면은 보상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3천준다4천준다 준다. 근데 실제 뭐 보상가는 그렇게 줄줄 줄 몰라도 실거래가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실제 내 집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정확한 번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한 번지까지 내 주변의 번지에 정확한 번지까지 나오니까 그걸 뭐 PC로 확인을 해 보시도 되고요. 뭐 눈이 잘안 보이시면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아 바로 내 옆에 옆에 옆집이 이렇게 팔렸구나 이렇게 팔렸구나 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제가 어플로 대강 설명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한번 더 해봅니다 뭐 해보다가 또제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방문에 긴 문자를 주시갖고도 뭐 항상 뭐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걸 또 제가 찾아가고 얘기를 해 드리려면 저도 이런 자료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다 보고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구에 다운을 받아서 뭐 북구마 북구 뭐 동구마 동구 동네까지 치면 명확하게 아파트부터 주택까지 빌라까지 일거래 가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한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서 좀 되는데 뭐 가장 쉽죠 전화 한 통화 이유 사장님 구독자인데 잘 보고 있습니다 보상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이거 만에 팔아야 되는데 얼마까지 팔아야 됩니까 파는 거야 뭐 저는 이런거는 안봐도 그러니까 특히, 뭐, 전반적으로 팔리고 있다. 파트도 마찬가지.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업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전화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 그것도 돈을 벌려고 하고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런 노력 정도는 하시라. 뭐, 이게 뭐또 잔소리 같아갖고, 뭐, 맨날 뭐, 유튜브에서 잔소리만 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음,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한달 시가 빠지기 이래도 4,500만원 버는데, 그러이 그래 뭐 이런 좋은 기회로 뭐 사실상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면 은 그게 돈을 버는건데 몇천만원몇 억을 버는 건데 이런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잘 모르겠다 했을 때뭐 전화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콜센터 직원도 아닌데 전화 통화 딱 하면 은 바로 바로 뭐 입에서 줄줄줄 좀 나오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양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까지 뭐, 부동산 전화번호, 간판 전화번호 전화해갖고, 그게 뭐,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얘기해도, 뭐, 재개발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부동산에서, 뭐, 먹고 싶어가, 대꾸도 안 해주는 경우 태반입니다. 그리고 또, 뭐, 대구나, 뭐, 울산, 경산, 뭐, 영천, 뭐, 현풍, 뭐, 주변에, 이성도시에서 대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대구로 로 오실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그런 입장에서 사실 뭐 집을 하나 사고 싶다, 주택을 사고 싶다 이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은 재개발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급해서 좀 싸게 내놔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정말 좀 저렴하게 좀팔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위해서. 조금은 그좀 노력을 하셔라. 제 앞전 영상을 보면은 솔직히 뭐 어떤 영상에는 욕 빼놓고 뭐할 얘기 다한 영상도 있고 저는 성격이 좀 아싸리 합니다. 뭐 간보는 것도 알고. 충청도뭐 농담사마 얘기하면 시장 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으면 얼마라고 얘기 안 하죠. 맞줄랍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사례는 알죠. 농산에서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받을 수 있을 부분은 많이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재개발을 받든 아니면 건축업자로 거래가 돼 있어 솔직히 시세보다 조금 더 받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뭐 전화상으로 모든 걸 아니면 문자상으로 장문의 문자를 주면 제가 솔직히 뭐독수리입니다독줄를해서 워드 이런 거를 솔직히 뭐 하락도 좀 굵고 타자 뭐 이런 게좀안 맞아서 항상 뭐 그래 영상을 띄워서 얘기하는 게또 편하고 장문의 문자를 주셔도 또 장문의 문자로 제가 대장을 하기가 뭐 해서 바로 전화를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엔 통신요금이 그게 다 나갈 것 같으면 제가 전화 일치 안 합니다. 그런데, 무제한 핸드폰이다 보니까, 뭐, 통신요금 관계 없이 제가 차라리 먼저 전화를 하고,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사실 뭐, 전화번호가 있어서 묻는 것도 좋습니다. 고심한 분들은 정말 생각하다가 전화했어요. 근데, 입이 한번 터지고 나면, 손가락이 한번 열리고 나면,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를 안한 분들이 있어도 최소 2,3분 만에 전화를 끊는 분은 없습니다. 길게 하는 분들은 2,30분도 얘기를 하는데 워낙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왕 통화했는 김에 많이 물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성격은 좀 까칠합니다만은 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유 바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는 사례가 좀 없고 전화를 좀 많이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자료들이 엑셀로 자료가 어주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잘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이. 별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렸 것처럼 해서 실거래. 국토 주택 거래 실거래 치면 아파트부터 해서 빌라, 연립. 그다음에 뭐대구시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다 나오죠. 기본적인 것다 나옵니다. 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부터 아니면은 20230년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요런 뭐 저도 뭐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건데 물론 이런 거는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게 딱 맞다 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 뭐 이제 좀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어서 잘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전화를 뭐아 전화 드리겠습니다 계약생까 하는 것도 사실, 뭐, 제 성격이 안 맞고. 그렇다 보니까 뭐,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요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실거래 국토해양부 자료 한번 보셔라. 그리고 내 집이, 내 아파트가 과연 최근에 얼마까지 거래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라. 그리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평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어떤 유튜브에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구독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들어와서 보시고, 어, 뭐 이래 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 그래, 바로 전화를 해요. 예, 그러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막 PC 찾기도 싫어. 똑같습니다. 저도 대답하기 싫어요. 돈안 되는 거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가 봉사하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죠? 뭐든지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뭐든지 뭐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는 거지, 뭐 봉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부동산도 봉사하는 사람들 없고, 뭐 법무사,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공사가 어디있어요돈안주면뭐 의사들 진료해 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돈안 돈안 주면 뭐 무료 상담 뭐해 주는 데는 있다 하는데뭐 그런 데 가서 한번 또 상담을 해보시도 되고.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제 뭐 2021년 한 해가 다돼 가는데 재방송 뭐 사실상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구독자와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만큼 퀄리티는 없지만은 날자 정보를 올려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 재개발 구석구석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얼마가 보상이 나갔는지까지 전화 통화로 많이 알게도 되었는데요. 아무튼 일단은 제가 뭐 2021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더욱더 좋은 자료를 또 올려드리고 또 미분양, 이미 또 많으시고 미분양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신데 그런 쪽에 같이 돈을 벌수 있는 공생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거는 약간씩 노력을 하고 이제 전화 상담만 받지 않습니다. 오세요. 오시고 얼굴 보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로 적어도 뭐한 8시까지, 7시까지는 제가 뭐 일하는 게좀 몸에 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뭐 일중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무조건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일은 뭐 몸에 베이다 보니까 그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워낙 또뭐 관심있게 물어보는 분들, 그리고 매매하려는 분들, 구입하려는 분들, 전화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제가 다못 찾아드리고, 뭐, 저도 모르는지 거래를 하면은 돈이 되는 건데, 왜 거래를 안 하고 싶습니까? 만큼 좋은 게또 없어요. 이리저리 찾아보고, 뭐, 발품을 저도 어마마에 팔죠. 제가 발품을 팔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또더 좋은 정보를 얻고 좋은 매물을 구입을 하신다면 서로 공생하고 상부상조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어느 순간 자꾸 전화만 전화해서 묻고 뭐 쉽게 쉽게 갈락하는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다 밤에 제가 영상을 하고 뭐 그래 했고 초창기 같은 경우는 할 얘기들도 너무 많아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만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씩 가져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뭐 연락을 주시도 되고요 제 영상을 다 보고 아무리 영상을 봐도 퀄리티가 떨어져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말 그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